해삼, 가운데는 개불, 그리고 오른쪽은 홍어코니다 자, 마늘기름장 초고추장에서 이렇게 먹어볼겁니다 사랑는 소장님들, 안녕하세요 잡사입니다 오늘은 A.S.M.R 아니고요네 그냥 네. <웃음> 씹을 때 소리가 좋은 오독한 에, 소리가 나는 안주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아, 제 영상에서 뭐 홍어 코뭐 아니면 뭐 매출이나 이렇게 좀 뼈씹는 오독한 소리를 좀 내는 거를 또 좋아하는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에, 이 오독한 소리가 나는 에, 이 안주들로 어,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. 오늘은 어, 멘트 뭐 이런 거 많이 넣지 않고 최대한 먹는 모습 그리고 소주 마시는 모습 어, 해 가지고 좀 집중도 있게 어,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, 마이크 가 ASMR 마이크도 아니고 그렇게 막 크게 어,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걸 담으려고 하니까 숨소리 그리고 어, 이 쩝소리 쩝쩝 소리도 어, 조금 함유될 예정이니까 기호에 맞게 좀 봐주시면 어,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 기말 필요 없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п 자 먹자. 음~? 해산무장인데요 에이 아우 잘 잡힌다 그래도 맛 표현은 조금 하면서 먹어야겠죠? 네. 야 달달하고 진짜 어둡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 개불 먹포총호시장 가서 샀는데 야음 해삼 해삼은 개불이랑 좀 차이점이 씁쓸하면서 좀 짭짤하고요. 개불보다 좀더 턱이나 이에 힘을 좀더 가해야 됩니다. 어? 아, 가자. ASMR 아니고 아주 그냥 이 소리, 저 소리 다 들어가죠? <웃음> 이 냉장고 모터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부터 해서 제 숨소리, 쩝소리 맥주 먹어야겠다. 회 해삼 좀 짜요! 아, 시원하게 좀 갈증 나가지고 맥주만 먹으려고 그랬는데, 따르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났네. 아유. 음. 어간타임 콜라 안 먹음. 상남자의 콜라 마시는 법. 목을 꺾지 않는다. 병을 꺾는다. 에이. 자, 그리고 이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. 바로 홍어 콘데요 음. 사힌 홍어 코 네, 연골 어, 뼈 연골 단단한 연골까지 해가지고 같이 붙여놨습니다 Wow. 이 새벽에 자야되는데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걸 딱 먹으니까 어우 술이 취한게 아니라 잠이 조금 취하려고 그러네 어. 야 근데 오늘 완전 꿀잠 자겠는데? 어. Ugh. <sighs> 슬슬, 혓바닥이 좀 따갑기 시작해요. 홍어 코를 먹고 소주를 먹잖아요. 맛이 맹물 먹는것 같아요. 진짜 예.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술맛이 거의 안 나요 지금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. 잘 먹어봤습니다. 달달한 게불이랑 짭짤 쌉스로만 이 해산 먹을 때까지만 해도 술맛이 좀잘 느껴졌는데, 홍어 코를 몇점 씹자마자 바로, 술맛이 잘안 나더라고요. 자, 진짜 홍어 진짜 대단하다, 코. 아 원래 진짜 저녁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가 새벽에 찍으니까, 먹으면서 또 술도 이렇게 딱 한잔하니까, 아우. 잠이 지금 너무 마렵네요. <웃음> 아, 우리 와이프 또 이제 홍어 그 냄새 이거 나면은 또 환장하거든요, 또. 아예. 근데 잠이 아무리 마려워도 이거 이제 깨끗하게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싹다 해놓고 자야 돼요. 냄새가 안 나는 음식인 모르겠는데 이 홍어 코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아유, 우리 각시가 진짜 즐겁하거든요. 어. <웃음> 이 홍어 냄새를 하면은. 진짜 알레르기 그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어 약해요. 취약합니다. 이 냄새. 그러니까 빨리 잠들기 전에 어느 치우고 어 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